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영상을 담습니다 장비를 다 세팅하고 나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아,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만들어서 좀 죄송하고요 그간 좀 이러저러 일이 좀 많았습니다 좀 결정해야 될뭐 그런 일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이들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속초에 봉포항, 봉포해변에 동포 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20일이네요 4월 20일 토요일 아, 시간은 아직 6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5시 45분쯤 되니까 해가 뜹니다 오늘 물때가 팔물입니다 팔물이고 만조가 15시 30분 간조가 9시 46분이네요 그럼 지금 계속 날물이겠네 그러니까 뭘 잡는다기보다는 역시 낚시꾼은 바다를 좀 봐야지 갑자기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, 마음이 확 트이네요 그리고 가까운 서해권, 태안, 충남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속초권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어,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답니다 그래서 속초 시장님께서 어, 미디어에 나오셔가지고 관광지 모셔달라 석초권은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해 간다 관광족들로 그 말씀이 참 굉장히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교보다는 석초권으로 원투를 왔습니다 타이틀은 도다리 원투인데 원투낚시인데 우측부터 꼬막 삶아서 외반을채비감성도 원투채비를 해서 목줄은 약 70에서 80cm 정도 에서 던져놨고요 좌측에 있는 녀석 그리고 또 하나 좌측에 얘들은 청지렁이를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차에서 아들 녀석이 자고 있는데 제가 던져주면 아들 녀석이 하겠다고 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아침때는 예전에 지금은 엄청나게 최장타 캐스터가 되어있는 그강한 동생이 예전에 선물로 좀 줬습니다 샌드폴 초기작인 것 같은데 집에 있더라고요 하나 구매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 녀석으로 했고 늘상 그렇듯이 백사장 카트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팅을 다 하고 나니까 잠잠해지네요 붕틀때쯤 돼서 도다리는 입질을 좀 하는데 어, 비온이 굉장히 찹니다 아침에도 아침에 뭐 차에 찍히는 그 온도는 4도 오도육도 이쪽 해변 쪽으로 오니까 육도 이렇게 찍히고 하더라고요 어, 어머니 문제는 해결됐다기 보다는 자주 찾아해야죠 낚시도 열심히 다닐 겁니다. 사실 좀뭐 슬퍼하는 마음은 좀 많았는데 세월을 이길 수가 없죠. 아, 시청자님들구독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 드린 게 아닌가.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. 밤새 운전하고 와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 파도 소리와 해변에 낚싯대가 빼곡히 꽂혀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는 낚시꾼이네요. 가슴도 좀껑 뚫리는 것 같고. 아, 기분 참 좋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왔으니까 즐겁게 낚시하고 이렇게 놀다 가겠습니다. 일단 입질은 좀 없네요. 여기 봉포 일변이라는 데인데 제가 선 자리가 여기 물골 비슷하게 있습니다. 여기 뭐 민물 들어온 것 같은데 이성지도 상에 보시면 그 물골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바로 좌측에서 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진짜 낚싯대가 한 50대는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 빈틈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연투하시기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다보니까 어, 텐트도 좀 많이 쳐있고 즐기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이제 저희가 서있는 곳 우측이죠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장상이겁니다 근데 입질이 없네요 날물이라 그런가? 9시 30분이 지나야지 돌물인데 호. 뭐가 달려있었구나 지금 수온이 조금 올라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? 참가전이? 그배 부분이 누런색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녀석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 어 근데 이거 뭔가 달려있는것 같아요 요 앞에 모이좀 있던데 이 자리가 빈 이유가 모이 있어서 그런건지어 동해치고는 너울이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꼬마한 마리 어? 푸륵 칩니다 뭐다가 걸린건가? 이야, <웃음> yeah, 첫수. 자, 바로 나와주네요, 첫수. 오호! 돌도다리인가? 자, 자아 돌도다리는 아니고, 아무것도 없네요. 녀석이 뭐, 문치가자미가 문치가자미 같습니다. 도다리류는, 15cm면 방생 사이즈가 넘는데, 오늘은 새꽃이 맞죠? 잠깐만, 잠깐물 떠야지, 여기 어, 그러네. 자, 동해에서 물 뜨기 참 힘들죠? 파도 있는 데 그래서 드레박을 작은 걸 샀어요. 파도가 올 때, 건지는 겁니다, 이렇게. 하고, 조금 받아주면, 아이고, 이거. 한 20번은 해야지 살것 같은데, 이래서. 오호~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조금 건졌습니다. 오~ 그래도 아침부터 소수가 나오네요. 해뜰땐 역시... 에이, 이거... 예, 안녕하세요? 예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 진짜요? 예 나왔습니다, 도다리 나왔습니다. 아 도다리. 예. 예. 밤중에 어떻게 입질 있으셨어요? 아니 저 새벽에 왔습니다. 새벽에. 예, 예. 아 저도 새벽에 왔는데 입질 못 봐가지고. 아 도다리 치시는 거예요? 감성동? 네 감성동. 아 감성동 요즘에 표식이좀안 좋던데. 아 입질 못. 예. 아 예. 대모하세요. <웃음> 예예 많이 잡으세요. 오 그러던 20 23? 제한표면 충분히 됩니다. 감성돔이. 아, 저도 소식은 듣고 왔는데, 소식이 아직 안 좋습니다. 감성돔. 그리고 보통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, 10시나, 밤 10시나, 12시. 그때 외에는, 아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막채비를 잠깐 걷어놓고 했던지 얼마 안되니까 도다리채비를 해보겠습니다 자이 녀석도 2단채비인데 스나이퍼 기성채비에 도다리채비 하죠 뭐 봉포해변에 감성돔치즈로 많이들 오시네요 이 2단체비긴 한데 감성불 30호 약 60cm 위에 파이프 도래 하나 있고 어.. 3 0포 카페에서 소식을 듣고 왔는데 여기 현지에 와서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손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그, 감성돈보다는 도다리로. 얼마 나가지도 않네요. 8시 반 정도 됐는데 입질도 없네요 옆에 뭐건지시는 분들도 아무도 안계시고 도다리 한 마리로 만족하라는건지 수초가 걸렸나? 수초네요. 뭐야? 문어인가? 설마, 문어 이런 건 아니겠지? 끈적끈적하게 따라오긴 하는데. 수초겠지? 에이, 수초 진짜. <웃음> 와, 대물이다, 대물. <웃음> 미역도 이거고 시원한 미역이네 혹시나 문어라고 생각하는 제잘못이죠자 한번 끝에 끼고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더 끼고 쭉. 알려드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트는 모르고 하면 나도 위험하지만 주위 분들이 너무 위험해요 사장님 네. 잠깐만 보실까요? 네네 어.. 릴을 이렇게 가보시던데? 네 잘못 딴것 같아요 일단은 이릴 핸들이 이렇게 네. 유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요게 이렇게 이쪽 걸꽉 조여주시면 네. 유격이 없습니다 오. 그리고 이게 베일이라고 하는건데 네. 이게 거꾸로 돌수도 있는 이유는 네. 저기밖에 없어요 이 위에든 아래든 간에 어딘가에 역회전 내버라고 아. 역회전 방지하는게 있습니다 고기가 걸렸을 때 네. 거꾸로 들어가면 고기가 막 풀려버리겠죠? 네. 어, 그러니까 역회전 내버는꼭 걸어놓고 하시는거고 원줄이 거꾸로 감겨있어요 지금 줄 방향이 반대로 그렇죠 네. <웃음> 오늘 처음 와가지고 치고 들어가지 아예그 원투낚시가 네.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캐스팅을 잘못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네. 잘못되면 내 주위 분들이 다치세요 낚시줄 걸리는 거에 상관없어요? 아이고 이건 안되겠지 딸라리 예예 그 PT병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요? 아 물통이 하나 있긴는데 물통... 뭐 감을 수 있는 거 이게 예, 처음에 감으실 때 네. 역회전 방향으로 감으셨어요. 그래서 다풀어야 됩니다. 이거 얘가 작업해 줬는데 <웃음> <웃음> 모르시면 아, 지금 역회전 아릴거아아아 아, 아. 모르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. 혹시 이래서 안 네. <웃음> 그냥 그건 못 던지는 것같아 우리가 <웃음> 기본만 알려드리면 그 다음부터 네. 연습하시면 되니까 금방 쭉쭉 늘어나십니다. 낚시하셔야 되는데, 저희 때문에. 아니요, 어차피 입질도 없어요. 안 바닥에 보이나요? 안 <웃음> 많이 가보셨나요? <웃음> 아니면, 아니, 이제 이거를 아. 예, 현장에서 네. 다 아, 감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. 여기서 마무리를 치고 알겠습니다. 거꾸로 그, 그것만 그다 풀어도 네. 충분하시니까 알겠습니다. 이거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스토퍼 네딱 깨우시고 이 용도로 쓰이는 거 처음 하어요예 네. 아, 네. 처음 보셨는데 뭐한번더 네. 알려 드릴게요 네. 한, 한 바퀴 돌리시고 네번네 네. 하나 둘셋넷 네, 하시고 두번예번 그렇죠 번 여기서요 고리, 네. 스프레이 있는 고리 네. 그리고 이거 라인으로 생긴 고리 네. 하시고 당기셔서 쭉 밀으시면 네. 고정이 됩니다. 요 앞에 있는 게 드랙인데 요 드랙 네. 이거 꽉 조여서 하시는 거예요. 이걸 드랙을 풀면 고기가 걸리든 뭘 하든 역해진 레버처럼 쭉 풀려나갑니다. 이건 원래 원투락시에서 잘 쓰진 않는데 굳이 있는 이유가 감성돔이나 돔류가 도움 막 치고 나가요 꾹꾹 박고 그러니까 힘 빼서 잡으려고 드래그로 조절하긴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죠 원투락시는 힘이 좋아가지고 강제제압하고 안 기르겠어요 게... 이거는 누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이게 훨씬 불편하십니다 하시고 쭉 그냥 통과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네. 아 이것도 묶을 때 똑같은 거예예요 네 번, 다섯 번 정도인데 네. 이제 이 채비에 묶어야 되니까 네.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 할게요 한번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네. 잡습니다 이렇게 네. 해서 요손가락을 잡으시면 다섯 번, 음흠. 한 번, 두 번, 네. 세 번, 네 번, 다섯 네. 하시고 이 고리 네. 이 고리에 묶으시고 라인으로 생긴 요 고리 또 하나 네. 그렇죠 예 요거 하나 하시고 요게 나일론사가 그니까, 러 어디, 여슬림, 이런 거에는 강한데, 네. 열에는 약합니다. 요걸 네. 당길 때, 매듭이 지면서 마찰이 생기거든요, 마찰력. 요 네. 네. 때, 물 적셔주시든가, 네. 현장에서 침 발라주시든가 해서, 마찰력을 줄여주게. 네. 큰 고기 만약에 혹시나 걸리면, 끊어집니다, 이게. 역회전 레버를 쓰실 때는,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하시고, 슬슬 돌아가겠죠? 역회전 레버 하셨으니까. 이거 라인 통과하는 걸 가이드라고 하는데, 이게 일렬로 정렬이 되게. 네. 밑에부터 게아시 <웃음> <웃음> 자, 라인이 계속 풀리죠? 역회전 레버 풀어놔가지고. 이럴 때 역회전 레버를 쓰는 겁니다. 됐습니다 네. 네. 그러면 계속 풀리면 안 되니까, 예, 네. 잠가주시고. 네. 그럼 안 풀리겠죠? 네. 이 채비의 길이는 땅에서 놓고 보시면 1m50 정도. 네. 그 정도 채비의 길이가 가장 좋아요. 요걸 릴풋이라고 해요. 네. 릴풋, 다리.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요거를 검지에 딱걸으시는거예요 이렇게 예, 예, 그럼요? 예예 그럼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내 검지에 걸고 그 다음에 베일을 제끼는 겁니다 요게 셋업이에요 자 처음에 던지실때는 무조건 정투라는게 있어요 내 오른쪽 이드박근이 내 귀를 스치듯이 바다는 내가 던지려고 하는 정면 스텝은 내평소의 보폭 어깨너비로 벌리시고 조금밖에 안 날라가잖아요. 그러니까... 가면... 툭! 툭! 네, 예, 베일 닫으시고 네. 늘어진 거 있을 동안에는 아... 잡으신 다음에 릴링 이렇게만 계속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아... <웃음> 예. 아, <웃음> 예. 아닙니다. 지금 어차피 입질도 없어요. <웃음> 아니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닙니다. 저도 쪽지로 갈게요. 예, 재밌게 하세요. 아유 <웃음> 근데 안 시원해 가지고. <웃음> 뭐 예,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안 이러셔도 되는데. 갖고 게없어아유 고맙습니다. 예, 아유고맙습니다니다 예, 고맙습니다. 재 네. 재밌게 하세요. 네. Ha ha ha ha ha. 나는 왜안뱉겨질까 쉽지 않아? 어, 와. 해좀 네. <웃음> <회> 먹어보겠다고. <웃음> 왜안 되지? 근데? 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오, 오 박수 한번 쳐야지 이 대목에서 아. 거꾸로 벗겨보면 안되겠지? 응. 음. 그 형님이 왜티켓을 갖고 다니는지 이제 알겠네 이 살조살 다 뜯어내고. 아이, 이 와. 난도질을 하는구만. <웃음> 엄마.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돼? 안 되네. 그래도 껍데기를 먹었으면 좀 알지. 어. 조금만 기다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내가 먹고 말 거야. 근데 그 맛있던 맛은 안 나올 것 같아, 저기야. 내가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응? 그래서. 아니야. 지금도 많이 주물러 건졌어. 그렇지. 엄마. 좀 먹어. 응? 먹을 수 있었네? 너무 두껍다니까. 괜찮아. 그냥 먹자. 차라리 조그만 거 포를 뜰 걸로 했나봐. 없는 거 먹어. 아니야 그냥 하나만 먹어봐. 왜? 잠깐 잠 우리는 하나만 먹어? 아, 뭐. 잘 먹겠습니다. 새이게뼈 없는 거. 잠깐, 이게 좀. 뼈 없는 거야? 응. 응. 이거 는뼈 없지. 응. 음. 그래도 혹시 모르니꼭 음. 씹어 먹어. 응. 이 있긴 있어. 아, 맛있다 난도질을 했어도 맛있네 <웃음> 음, 어 맛있다 음 장가시가 조금 있긴 한데 맛나오늘오졸이 음, 오전 씹어 먹는 거야 맛있지? 응 음. 맛있다 고소하다 엄청 쫄깃하구만 음. 엄청 맛있다. 근데 맛있다 어우 봄 번도다리. 도달이 왜? 봄 도달이야 완전 음. 배고파 얘들아 뒤집어야돼. 탄다. 잠깐만. 이제 슬라이 마늘이 넣을 때가 되지 않았어? 편한게만. 어. 넣어야지. 아... 한, 한 오... 대충 6개 정도만 올릴게. 아니 60개 올려. 위에다 들이버. 그냥 다 부어? 어, 마늘 기름. 다부면 먹... 안되지. 많이. 헉. 흡... 그게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줘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은폭보다 여건 다 탔을 것 같은데 어 탔다 먹어 어? 이거, 이거 먹어도 돼? 어 그것도 먹어도 돼 뒤집으면서 이번엔 김치랑 같이 한번 먹어봐야지 <웃음> 자한 대는 진작에 졌고 두 대만으로 선포만으로 했는데 어 꼬막도 써보고 혼무시도 써보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지 그래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출조라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. 막판에 정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지금 적어도 초속 5 m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선상 낚시도 좀 다니고 중간중간에 원투낚시도 또 다니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마무리 되겠어요 시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